요 모가나스의 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 제가 이벤트를 했었는데 당첨되신 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이제 포장을 할 건데 제가 포장 같은 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끈이랑 포장지는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음. Take this way like the moon and the sun Always waiting How do you feel the same way about it? I don't want t talk in the dark Always doubting I know y h e songs are not that perfect At all I just hope I can shine Like a star for you Talk all night and day, but I can't n o u see your face. I'm not in a way. I wish I'm next to you. I can't wait until you l e a e when you drive to save the sea, I wrote t h s song. 오늘은 인스타랑 유튜브에서 핫한 달고나 커피 그거를 만들어 볼 건데 준비물로는 설탕이랑 커피랑 뜨거운 물 이렇게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1대1대1의 비율로 넣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저를 사용해서 넣어줄 건데 얼만큼 넣어줘야 되지? 다섯 수저 넣어 줬고 그러면 설탕도 다섯 수저 물도 다섯 수저 다섯 이제 열심히 저어주기만 하면 돼요 진짜 막그 후기들 보니까 팔이 떨어질 정도로 저어줘야 된다 하던데 저도 팔이 떨어질 정도로 한번 저어볼게요 심심하니까 넷플릭스 보면서 저어줄 거예요 저 요즘 1988 다시 보고 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약간 황토색으로 바뀌고 조금 꾸덕꾸덕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더 저어줘야 돼요 아 너무 힘들다 이 정도면 성공 이렇게 우유 위에다가 만들어준 달고나 커피를 올려주면 돼요 이제 커피랑 같이 마실 빵을 만들 건데 이거 제가 요즘 잘 먹고 있는 막넛의 찹쌀우니 밀가루가 안 들어가 있는 비건빵이에요 근데 맛도 진짜 좋아가지고 요즘 자주 먹고 있어요 이거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안에다가 요플레를 넣어가지고 먹을 거예요 Coming soon. I won't do it. I'll do it alone. Will I have a baby that will make my heart feel at home. Maybe I could spend the day with all of my buddies. We know it's not the same as spending it with us. 국도 음. I don't understand I can't wait Not another year n o another day You can be my snow girl I'm pretty sure You're the one now I don't know what I want Yeah, it's getting cold It's getting cold You can be my snow girl I'm o t h o h o s o r y o